아, 첫판은 좀 쉽네. 두판, 두판. 아, 이거, 온.. 아니야. 아니, 내 입으로 꺼내지 마. 내 입으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위험해, 위험해. 꼭내 입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.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미드 파이크 난 너무 싫어, 근데. 아,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. 파이크 그냥 서포터로 쓰라고. 왜 미드에 파이크를 꺼내는 거야. 애매하잖아, 이러면. 아, 얼마 했는데. 아. 와우. 야, 쩐다. <웃음> 아, 이거 블라디한테 1킬로 줘버려가지고. <웃음> 내가 블라디한테, 아, 1킬을 줘버려가지고. 아, 현상금 바로 걸렸네. 뭐, 나중에 한타 열릴 때가 진짜 난리인데. 왜 파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. 아깝다! 와. 아니, 근데 먹을 거면 같이 좀 먹읍시다, 이 친구야. 혼자서 다참먹네 어, 뭔가 탈타는 소리가 들렸어. 아, 젠장 아 젠장 이럴 줄 알았어 이 판은 이렇게 질줄 알았다고 <웃음> 와 진짜 괴물이야 괴물 뭐야, 피가 저렇게 차는 거, 대화가. 아니. 때려쳐, 때려쳐! 때려쳐! 그렇지. 오, 저기 안 뭉친다, 안 뭉친다. 두루안 돼, 두은안 돼, 두은안 돼. 얘들아, 두루안 돼, 두은안 돼. 그렇지. 오, 어, 오, 어, 블라디 피해, 블라디 피 블라디 피 도망쳐. 블라디는 도망쳐. <웃음> 블라디 싸워주지 마. 블라디 혼자 내비통. 그렇지. 아, 거리 안가네오 안돼안돼안돼안돼큰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들아 밀포를 지켜줘야 된다니까 이거 빨리 쳐 이거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안 싸워도 안 싸우고 욕만 먹고 빼도 되는 데 이걸... 이걸 들어가네. 지지마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은질것 같은데, 그왜 <웃음> 잘못하면 저 그냥 주, 지는 거한 순간이야! 아, 이거, 이거. 우리 블라디를 죽여야 돼. 막 계속 그렇게 채팅으로 얘기 없어. 왜 블라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? 자, 이거 설명이 필요하네. 자, 봐봐. 울리거나 물기 시작하면 리포한테 막 들어와. 그럼 그거부터 잡아. 너가 먼저 나가지 말고 아니 뒤! 뒤! 뒤를 보라고! 몇 번을 말해! 아니 진짜! 아 미쳤나봐! 이거 사용 먹어야 된다. 킬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블라디 오기 전에 빨리, 빨리.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블라 오기 전에 먹어야 돼. 거기서 가지마. 거기서 가지 말라고. 안 돼. 왜, 왜 거기서, 왜 거기서 집을 가. 답답해 죽겠데왜 거기서 집을 가. <목소리> <아유>. 많았어, 많았어. <목소리> 딜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. 아 이렇게 치면 기분 굉장히 나쁜데. 블라디 없으면 싸울 뻔했네. 솔직히 말하면 진짜 블라디 없으면 싸울 뻔했어. 그게 더 신기해 지금. 케이틀리 너무 못했거든. 아쉽다. 블라디만 없었으면 이겼는데.